874조 에 달하는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서 민관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5개년 종합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의료기기 허가 신 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등 관련 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고 하네요 이 소식에 세운 메디칼이 다양한 소모성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체인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네패스입니다 반도체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별 반응은 없었네요. 한국의 세계 최초 반도체 인공지능 팩토리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 분야 최고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갖춘 이스라엘 기업인 플래테인이 한국의 비메모리 파운드리 업체 네패스와 손잡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선익 시스템입니다. OLED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10%입니다. LG디스플레이가 5월 안에 2조원 규모 투자금을 확보하고 장비를 발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LG디스플레이는 선익 시스템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우리종금입니다. 우리금융회장의 인수의지 관련으로 지랄이 올라왔고 동전주이고 오늘 고가는 2%네요. 우리금융에 따르면 임회장의 최대 목표는 임기 내에 비은행 포트폴리오 완성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임 회장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증권사를 인수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하네요. 삼성증권이 쇼리스트 최상단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음 GS글로벌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의 협약, 리튬 광산 소유하고 있다는 소식에 지라시로 올라왔고 고가는 8%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GS글로벌은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와 폐배터리 활용 및 재처리 등 그린 모빌리티 사업 전반에서 협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바이오 인프라입니다. 제약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9.5%입니다. 바이든이 암 예방, 조기 암 발견,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 암 치료의 불평등 제거, 암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 등 국가 암종식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바이오 인프라가 암사전 검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한창입니다. 플라스틱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동전주이고 고가는 16%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폐플라스틱에서 원유를 뽑아내는 열분해유 사업을 본격으로 추진한다고 하네요. 한창은 올해 초에 폐플라스틱 열분해 플랜트 공장 가동을 시작했고 세계 최초 100% 재활용 열분해유 생산 성공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AFW입니다. 2차전지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16%입니다. AFW가 리튬이온 배터리의 음극마찰용 접단자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100%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 재부각되었습니다. 다음 DA 테크놀로지 역시 2차전지 관련으로 찌라시올라왔고 고가는 3%입니다. DA 테크놀로지가 과거의국책과제에 최종 선정되어서 장비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과 함께 전고체 장비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차세대 소재, 실리콘 음극재, 2차전지 배터리 설비 공급 영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는 소식이 재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인트론바이오입니다. 제약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 10%입니다 인트롬 바이오는 신약 파트에서 암 제어에 효과적인 박테리오파지 기반 유효약물 개발 및암 오가노이드 모델을 이용해서 약물 후보의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다음 프로이천입니다 2차전지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 4%입니다 프로이천은 2차전지 충방전용 그리퍼 양산시 제품 개발 후 고객사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샘플 테스트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프로 이0 0의 그리퍼는 파우치형과 원통형 배터리에도 접목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 점이 재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수젠텍입니다 전일 뉴스 동일이고 FDA 허가 승인 소식으로 지라시 올라왔습니다 전일은 고가 16%였고 오늘은 별 상승 없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슈얼리 스마트가 미국 FDA 허가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젠텍 관계자는 슈얼리 스마트는 면역 화학 기반의 초소형 저전력 분석 시스템 적용 제품으로 이번 FDA 등록은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뿐 아니라 해외 체외 진단 시장 진출을 위한 성결 조건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KT 서브마린입니다. 전력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6%입니다.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은 전선과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으로 5,825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KT 서브마린이 해저 광케이블 사업에 특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LS전선 아시아는 광물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LS가 국내 유일 세계 2위 구리재련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2차전지용 핵심 소재 니켈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오늘 고가는 3%입니다. 다음, 인포뱅크입니다. 인공지능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13%입니다. 인포뱅크가 SK텔레콤 인공지능 음성 안내 플랫폼 누구 비즈콜의 공식 영업 대행사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인포뱅크는 상품 소개 및 고객사의 가입 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고 하네요 다음 다물말티미디어는 로봇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5%입니다 현대 회장이 현대차의 로봇계 스파카 같은 사족보행 로봇계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를 보고 인상 깊었다는 소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최근에 다물멀티미디어 최대주주가 주식회사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로 변경되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풍국주정입니다. 수소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2.4%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그린 수소 생산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세계 최고 수준의 고성능, 고안정성 분리막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풍국주정이 수소가스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상장사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샌드랩입니다 보안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2.5%입니다. 최근에 챗봇상에서 일부 이용자들의 대화 이력이 타인에게 유출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사내 이용 금지령을 내리거나 별도의 활용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네요. 6일에 산업부에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보안 강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샌즈랩이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공격 실시간 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b l 팜텍은 자회사의 진단키트 FDA 허가 소식으로 지라시 올라왔습니다. b l 팜텍 동전주이고 상한가 마감했고 b l 팜텍 최대주주인 BL도 오늘 고가 15%입니다. 자회사 BL사이언스가 여성질환 진단키트 가임패드의 미국 FDA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임패드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및 분자진단 전문기업인 BL사이언스가 개발한 생리대 형태의 검사 키트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4월 4일 장중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